천에 가서 고수라는 사람한테 50만원 주고 배운 것이 아주 오랜 세월을 허무하게 허비하게 되었네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천만원을 요구하더라고요. 끝까지 책임지고 지도하겠다. 돈을 못 벌면 돌려주겠다. 라는 등 사기 강도가 너무 세더라고요. 우연히 대상에서 알게 된 숨은 고수라는 분께 주식이라는 것을 돈 주고 배웠다가 제 인생까지 말아먹어낸 설입니다. 처음에 3천만 원 가지고 한두 달 안에는 3천만 원을 벌게 해주겠다는 듯 수익률이 100%가 날수 있다며 헛바람이 너무 세었지요. 그래도 그동안 지켜봐왔던 제 느낌상 100%는 아니더라도 50%까지는 먹어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지금 500만 원밖에 없어 일단 이것만 주고 나머지 500을 다음에 드리겠다고 하며 그 인간의 인천 자택으로 기법을 배우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르쳐 준것 전부가 어제 상한가 친 종목을 오늘 종가에 샀다가 내일 아침에 파는 거더라고요. 장중에 쭉 미끄러진 종목에 거래량 많은 종목을 찾아 종가에 사서 아침에 파는 매매법인데 솔직히 이게 무슨 기법이라고 돈 천만원 받고 판다는 겁니까? 기도 안 차는 양반이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떳떳했습니까? 그래서 난때를 썼지요. 500만원 돌려달라고 이까지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을 무슨 기법이라고 하냐고 오늘 하루종일 강의했으니까 내가 선심 써서 50만원은 주겠다며 갖고 450만원은 돌려달라 했지요. 돈은 벌써 와이프가 은행에 갖다 넣었더라고요 저는 뻑대고 절대 못 준다며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빨리 돌려달라 해서 간신히 450만원을 다시 돌려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것이 장중에는 절대 매수하지 마라. 무조건 깨진다였습니다. 그 인간 말로는 본인 주식 투자 경력이 30년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장중 매매로 돈을 다 잃었고 이 방법으로는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시킨 대로 종가에 사서 아침에 파는 것을 연구하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종가 매수하여 다음날 아침에 파는 것은 정말 개궁신 짓입니다. 주가는 오랜 시간 동안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지 하루 자고 다음날 올라갈 거라는 걸 어떻게 될줄 압니까? 100% 운 좋으면 먹고 나쁘면 무조건 깨지는 거죠 단타의 답은 확실하게 장중에 매수해서 장중에 매도하는 것인데 이 사람은 돈 50만원 받고 오히려 거꾸로 가르쳐주어서 아주 오랜 세월 헤매이고 개고생 엄청 했습니다 그리고 돈 버는 기법을 누가 천만원에 팝니까? 말이나 됩니까? 돈잘 벌리는 기법이 있다면 며칠이면 천만원 벌고도 남을텐데 왜 팝니까? 제가 등신이고 바보지만 그때는 말도 안되는 이런거에 속은 제가 한심스럽습니다. 저는 당하고 속았지만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저와 같은 일을 당하지 말라고 당구드리고 싶습니다. 돈은 필요하고 매매해서 돈은 못 벌고 하는 사람들이 가짜 기법을 파는 것에 속는 사람들도 돈이 얽매여서 힘든 하루하루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시겠죠. 하지만 그 지푸라기는 썩은 것입니다. 아주 확실합니다. 집이고 자동차고 다 털리고 빗더미에 앉아보니 이제서야 세상이 보이는 저도 너무 어우하고 분하기도 합니다. 한심하시겠지만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놈도 있다 생각해 주십오 주저리 주저리 넋두리가 길었습니다. 이런 머저리 같은 제게도 위로차 추천이라도 한번 누르고 가세요. 서글픈 인생이네요.